날짜를 보시면 지금 31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아주 화려한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제품의 브랜드는 12시쪽을 보시면 위블로고요이 시계 전체 이름은 약간 긴데 지금 홈페이지에서 따와서 이름은 위블로 클래식 퓨전 에어로 퓨전 킹 골드 다이아몬드 입니다 엄청 긴데요 지금 홈페이지에서도 있고 아주 새로 나온 신상품입니다 이 제품은 2019년도 10월달에 국내 백화점에서 구매했고요 풀셋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품은 미사용품입니다 당시 매장 구매가는 약 5,300만원 이었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아래 더보기에 설명란에 걸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젤을 보시면 45mm 입니다 이쪽에서 이쪽이 크라운과 이쪽에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있는데요 기능의 버튼을 제외한 베젤의 사이즈는 45mm이고요. 엄청 화려하죠? 기계 내부가 다 보이는 스켈레톤 다이얼입니다. 그래서 뼈대가 다 있어서 안쪽이 다 보이는 시계이고요. 그러면 먼저 바깥쪽 베젤부터 보겠습니다. 베젤에는 이렇게 화려하게 두 줄로 불량컷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다이아몬드는 모두 126개가 있고요. 합쳐서 토탈 무게는 1.47캐럿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깨알 같은 걸 보면은 이 아래에 H자의 이 안쪽에 있는 거는 다른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엄청 작게 하지만 구멍을 모두 메꿔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형태로 엄청나게 정교하게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시나 2시, 4시, 6시, 8시, 10시에 있는 H자의 티타늄 스크류는 위블루의 상징이죠. 다이얼을 보시면 12시부터 보겠습니다. 12시 쪽에는 위블로의 마크가 있고요. 이쪽에 3시 쪽에는 열심히 돌아가고 있죠. 이게 이 시계의 진짜 초침입니다. 그래서 5초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6시 쪽을 보시면 31이라고 보이는데 날짜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 크로노 그래프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30분을 나타내고요. 이큰 초침은 이 크로노 그래프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크로노 그래프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가 스타트와 스탑인데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이쪽에 초침이, 큰 초침이 가죠. 이게 크로노 그래프, 즉 초시계의 초침이고요. 그리고 9시 쪽에 있는 10, 20, 30은 30분을 나타내는데 이 초침과 이 크로노 그래프 버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와 스탑 누르면 스탑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r 셋을 누르면 이큰 초침과 9시 쪽에 있는 시간이 변경이 되니까 그쪽을 주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다시 r 셋이된 상태, 12시에 다시 Start를 누르면 이렇게 스타트가 되고요. 먼저 전체를 보겠습니다. 이쪽에도, 러그 쪽에도 H차의 스크류가 있고요. 엘리게이터 밴드이고 위쪽에도 엘리게이터 밴드입니다. 하지만 양옆이 약간 이상하게 생겼죠? 이 쪽은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고무, 엘리게이터 가죽, 이런 식의 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위블로 여러가지 각인. 그리고 이쪽은 디버클인데요. 위블로라고 써있고요. H자에 스크루가 있습니다. 이쪽 디버클을 먼저 보겠습니다. 디버클 위에를 보시면 스테인레스 스틸이라고 써있죠. 케이스와 이 핀버클 모두 로즈골드입니다. 18K 로즈골드인 반면에 이 디버클은 이 검은색에 코팅을 한 스틸이고요. 테인스스 이쪽을 눌러서 양옆에 버튼이 있습니다. 조심스레 돌려서 이쪽에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눌러서 열면은 열리고요. 디버클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버튼 쪽에 넣어서 넣지 않겠습니다. 이게 새 제품이어가지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되는 D 버클입니다. 뒤에는 위블로 클래식 퓨전이라 써 있고요. 클래식 퓨전은 이 제품의 카테고리고 아주 긴 이름인 클래식 퓨전 에어 로 퓨전 킹 골드 다이아몬드 이 제품의 이름이죠. 위블로라는 로터가 이렇게 적어져 있고요. 이게 돌렸을 때한 방에 돌아가면 참 좋은데. 그리고 위블레 로터가 있고요. 레귤레이터가 엄청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제품. 그러면 제품을 살짝 조정해 보겠습니다. 제품은 한번 빠지고요. 스크류 다운이나 스크류 업이 아니고 이쪽에 크라운이 있고요. 크라운 쪽은 한번 빠지고 살짝 살짝 빠졌죠? 두번 빠지고 이렇게 빠지는데요. 다 빠졌을 때는 시간이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시간이 예를 들어서 7시 그리고 이 돌릴 때 기분이 약간 좋아요. 이쪽에 검은색에 이렇게 있어서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서 돌릴 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넣으면 날짜가 조정이 됩니다 이 스켈레톤이라서 약간 전체가 다 보이는데요 6시 쪽에 날짜를 보시면 지금 3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돌릴 때 1이 되었는데요 이 판이 전체가 돌아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2, 3, 4에서 돌아가는데 12시 쪽에 위블로 마크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가 있죠. 저 톱니바퀴와 날짜 창에 톱니바퀴가 같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바꿀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시침이 10시와 4시 사이 일 때는 날짜를 변경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6시와 9시 사이에 시침을 놓고 그 날짜를 변경하면은 좀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요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위블로의 아주 화려한 제품을 간단하게나마 보았습니다 위블로 클래식 퓨전 에어로퓨전 킹 골드 다이아몬드 베젤의 사이즈는 44mm입니다 짠